태극 8장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뒷굽이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몸통 지르기 2. 아! 두발 당성 앞차고 안 막고 두번 지르기 기합 몸통 지르기, 앞굽이 외산 틀 막기, 턱 당겨 지르기, 외산 틀 막기, 턱 당겨 지르기, 뒷굽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몸통 지르기, 범석이 앞차고 바탕 손안 막기, 범석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앞차고 몸통 지르기, 범석이 바탕 손안 막기, 범석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앞차고 몸통 지르기. 범석이 바탕 손안 막기. 뒷굽이 아래 거들어 막기. 앞굽이 앞차고 뛰어 앞차고 안 맞고 두번 지르기. 기합. 뒷굽이 손날 바깥 막기 앞굽이 얼굴 팔꿈치 돌려치기 등주먹 앞치기 몸통 지르기 뒷굽이 손날 바깥 막기 앞굽이 얼굴 팔꿈치 돌려치기 등주먹 앞치기 몸통 지르기 바로